출입문 닫겠습니다. 출입문 닫겠습니다. 네. the officers are all there oh, right you oh. 이번 여 신당, 신당, 억입니다내리시당 오른쪽입니다. t h e 신당, 신당. e 이역을 전동차와 순간장 소가 허락시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니다 <웃음> <웃음> 했습니다. 출입문 닫겠습니다. 감 <목소리> 이 옆은 그 천국사와 생각하시니까 넓지 내리실 때조심하시기바랍니다 Please w Thank <laughs> you. 前方到站是本뻥뻥뻥뻥뻥니다뻥뻥 <목소득> <목소득>